어, 이토 하나? 잠시만. 어머, 얘 토했다. 네, 그래, 너 엄마 밥 먹고 토했잖아. 아유, 망고야. 망고 망구 씨 엄마 밥 먹더니 토하네. 응. 왜 먹지 마, 먹지 마 나와. 나만 치워줄게. 아 이거봐 이 찌개, 많이도 먹었네 엄마 거.